인간과제 5번 제 10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방도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웃음> 이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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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방도를 통해서 잘 깨우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게시가, 이제, 하나의 정보로 오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방도로 오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방도로 오는 것에 대한 게시를, 우리가 잘그 받아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살아갈 여러 지적인 소재, 정 정서적인 그런 소재, 행동적인 소재를 주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진짜 은혜. 강도로 쓰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없는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그, 성신께서 은혜의 방도로 쓰셔서 깨우침을 주실 때, 예,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생명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은혜의 방도로 말씀을 쓰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지만, 말씀이 사람의 그 언어의 그 형성, 발전 과정을 통해서 그온게 아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성인으로 이제 지어졌고, 직접 하나님과, 아, 사람에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셨잖아요. 그 생각을 생각해가지고 개념 정리도 하고, 어, 그 사물의 의미도 파악하고, 그, 그, 삶, 그,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따라서, 어, 살게도 되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사실, 우리가 쓰는 말들이, 모르는, 모르고 쓰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아, 그냥 개념으로 이해하고 쓰는 거지. 그게 어떤, 어떤 언어의 형성 과정을 겪어서, 거쳐서 어떻게 그, 와지는지. 여러분이 살다가 어디서 왔는지. 살다. 죽다. 그 우리 말로 그그 의미가 무슨 이제아 우리 산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이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이 있는 모습을 들어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는 거지. <웃음> <웃음> 이게 사실 모르고도 쓰는 여기 이제 사람이라는 말을 그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또그 사람, 어 우리 각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그, 같은 단어를 생각, 개념 정리된 그 같은, 같은 단어를 생각할 때도 그, 그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죠. 슬픔을 느낀다고 할 때, 저런, 저기, 소정이 같은 아이들이 느끼는 슬픔. 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뭐, 김재학 선생님 같은 분이 느끼시는 그 슬픔. 또 우리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어, 생각하는 그런, 그런 거하고다 다르잖아요. 같은 단어를 써도.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표준으로 그 말씀들을 주셨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제해놓고 이제 기준으로 어 그본 그 핵심적인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불교에서도 이제, 이제 부처 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깨닫, 깨닫는다고라고 말할 때, 깨닫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하고는 완전히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언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되고, <웃음> 여기 이제 슬픔에 대한, 그러니까, 어, 언어의 개념의 역사성도 있고, 이제 다, 그, 맥락성도 있어요. 그냥. 문맥적인, 문맥적인 맥락 속에서 그, 그 언어의 개념이 다르고, 역사적인 또, 맥락 속에서 그 언어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이제 또 주님께서 이제 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빛이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빛이나 생명이나 죽음 이런 것이 이제 통속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을 또 말씀해 줬잖아요. <웃음> 이 죽음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 같은 것이 진짜 참된 죽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둠이라는 게 진짜 빛 대신 주님과 분리돼서 어, 있는 상태. 아무리 환한 상태에 있어도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암만 선진 문명 속에 뭐, 화나게 아주 현대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그, <웃음> 이 뒤에도 이제 또 그게 나오는데, 아무튼, 뒤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웃음> 아담과 하와의 언어적인 독특성은 참 어, 특이한 것입니다. 일반 언어의 발달사를 통해서 저들이 언어 개념을 정립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지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 알게 하신 거죠. 그가 이제 기쁨을 누리고 슬픔을 누리고 즐거움을 갖고 뭐그 당시에 얼마나 이제 분 죄가 없는 어려운 상태니까 그 무슨 뭐 분노나 아주 악이 이런 거는 아마 없을, 없었을 건데 아무튼 그 분명히 기 기쁜 기쁜 마음 또 아주 아주 이 복된 마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 그, 그런 것 안에서 이제 점차 이제 밝은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당, 그, 때 어떤 언어를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언어, 를 개념화해서 썼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아무튼 <웃음> 분명한 그 이제 언어가 가지는 그런 그 특색은 그 구성 요소는 다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언어가 언어가 단순히 그, 그 언어라는 말이 말씀 언자에다가 알릴 어자 아니에요. 말씀 원자에다 알리러, 그러니까 이제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개들이 막 짖는 걸 통해서 이제 개들끼리는 뭐 그걸로 어느 정도 뭐 서로 이제 소통이 되겠지만 사람끼리는 그런 식으로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뭐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고. 공감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 형태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그 그것의 의미도 그렇고 이게 뭐 그걸 어문론, 뭐 형태론, 뭐 의미론 뭐 이런 얘기를 붙이는데 아무튼 단순히 어떤 기호화하고 부호화했다고 그게 언어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개념화돼서 그 어떤 보편적인 그런 그런, 외형을 갖췄다고 해서, 그게 다 언어가 되진 않아요. 같은 언어도 고조강단, 그 장단, 고조장단이 있으니까,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의 뉘앙스에 따라서, 말, 개념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그,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웃음> 지난 시간에 이제, 음, 아담과 하와 두 사이에 이제 언어라는 게 생겼을 것이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얘기들이 있었, 있을 것,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언어가 형성된 다음에 서로 이제 소통하게 됐을 것이다, 이제. <웃음> <웃음> 우리가 이제 같은 책을 봐도, 똑같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책을 봐도, 내가 깨달아지는 거는 다르잖아요. 저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하고 내가 깨달아지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여러 생각들 상념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 깨우쳐가지고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생각하고 거기서 깨우침을 받아서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했다는 거죠. 거기서 <웃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으로 어, 그, 그, 그런 외형적인 그, 그런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계시가 됐고 어, 서로 알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잘 누려갔어야 했다. 이런 최초의 계시가 언어로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할 차례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에, <웃음> 모든 심승병, 공중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29절, 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께서, 그, 이 사람,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주셨고, 그러자 아담은 하와를 이라 이슈에게서 취하였은지 이슈하라. 칭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칭하리라. 인칭이 이제 이슈아가 그 이제 여성격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같은 거니까. <웃음> 그러면 하와는 아마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간접 계시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만한 것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으신 보기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웃음> 그 보이신 다음에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미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한마디만 하고 마셨는가? 이 한마디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이전에 그첫 번째, 두 번째 말을 한 거죠. 다스리라고 하는 것, 또 식물이 되리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그 그대로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이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 하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때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말의 내용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보다도 다른 것이 더 붙어있지요. 누가 나한테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저기 느낌은 다 다른 거잖아요. <웃음> 말을 한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말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을 한그 사람과 나와의 그 신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하고 소원하는 친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다. 친하고 먼 정도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말을 할 때는 어조라는 게 있어서 그 어조로 인해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잘 한다. 그러면, 참잘 한다. 이러면, 그거 참 옳고 바르게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어, 뒤처지지 않고 아주 옳고 바르게, 그, 저기, 앞장, 앞서서 잘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잘 한다 그러면, 그 의미가 틀리잖아요. 고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어조로 하셨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성난 어조를 쓰거나 아주 부드럽고 폭 조용한 어조를 쓰거나 어느 때는 딱딱한 어조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조까지 더해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알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조라는 것은 소리라는 물리적인 공기의 파동에 의해서 또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사, <웃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꼭 어떤 물체의 진동이라는 매개체를 어,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떤 내용의 말을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쓸수 있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반드시 청각이라는 대외적인 감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높고 낮게 딱딱하고 부드럽게 혹은 크고 작은 작게 하는 소리의 고저 장단 강약이라는 것을 다 쓰셔서 들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때 깨닫는다는 건 뭐요? 예막 생각이 막 어지러워져 있는데 이게 딱 이거다라고 생각이 그 모아지면 그게 깨닫는 거잖아요. 아 이거다 하고 깨달아지는 거. 막 소재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것한 가지로 딱 이어서서 그게 확신이 오는 것. 그래서 그럴 때 고저장단이 없이 올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사람간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이제. <웃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떤 어조를 붙여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어조를 쓰셨을까 이런 것들을 아무리 상상해봐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어조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조 위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조가 아니고 말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라는 그 이게 우리가 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웃음> 여기가 이걸 강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아, 가, 가, 서, 설교하는 강단의 의미를 담은 이걸 강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개념화된 거죠. 여러 개념들이 이걸 설교하는 강단이라고도 뭐 설교단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그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는 우리가 우리는 이제 설교라는 말을잘안 쓰고 강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개념화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더 성신이라는 말을 더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의 개념이 지금 많이 고해되어 있으니까 그 개념 적으로 더 바른 의미로 찾아서 성신라는말 인격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게 이 개념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고조 강단 뭐 이렇게 뉘앙스보다는 먼저 <웃음> 아무런 어조가 없이. 순전히 말의 개념만 평면에 놔두고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걸 뭐 고조 강단을 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보다는 전체 이 개념이 그 뭐고, 어 그것의 의, 의,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는 선악과 금령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위에 편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채소나 심는 열매 이 나무를 아, 식물로 준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준다고 말씀하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화가 금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와가 받을 때에는 아마님 아마 몇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럴 것인데 첫째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계시를 선화가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계시를 어떻게 해? 생각했겠는가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가 나중에 한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추론을 했는가를 그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동산에 있는 심맺는 과목이나 채소를 다식물로 준다고 해놓고 이제 갑자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화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한데 아마 위험한 물건이니까 그 위험한 물건을 내가 가까이에서는 먹고 혹시 상할까 봐 그러셨는지 모르겠다 이게 한 가지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와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위험한 지대에 가서 불의의 화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참 좋은 어른이다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자기에게 호의 선의 혹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부모보다도 할아버지나 되는. <웃음> 할아버지나 되는 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까이 와서 너 그리로 가면 안 된다 하고 꽉 붙으시는 게 아니라 너 오늘 거기는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참 무섭다 거기는 지뢰가 묻힌 것 같아서 거기 가서 발로 밟으면 퍽 터질 테니까 거기는 아예 들어갈 생각 마라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으로서는 아 거기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위험이 없고 어디까지 위험이 있는가 내가 확실히 정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그 일대를 가지 않, 않으면 된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와도 그 자체를 위험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미리 경고해 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을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어디서 그런 여운을 보느냐 하면 나중에 뱀에, 뱀이 이제 그에게 물었을 때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고 대답한 말에서 그런 <웃음> 해석의 이제 이제 빌미를 보는 거죠, 우리가. <웃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3절에. 말을 잘못하면 죽을 테니까 하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아예 가까이 가서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하고 어목하게, 어, 어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나는 하나님께 직접 어, 어, 하나님께 걱정을 끼, 끼쳐드리고 그런 애호를 받는데 거기에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 위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어디에 위험이 있는가 걱정하시고. 거기에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막아 놓으셨다는 하 식으로 하와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무엇인가?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가? 나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다면 당초의 위험이라는 것을 왜 만드셨는가? 왜 그것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가까이 가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하는 위험 경고만 거기다 붙여 놓으셨는가? 왜 그렇게 <웃음> 아, 왜 그것을 없애 버리시고 뿌리째 뽑아 뽑아 버리지 아니 그 하셨는가? 그렇다면 여기 별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 그 다음에 일부 더 들어가서 생각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배포하시고 만드셨으니 거기에 위험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만들어 놓고 가지 말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혹시 무슨 다른 경영을 하시느라고 그러시는 건가 나하고 특별히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다른 것들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걸 만들어 놓으시고 가까이 가서 죽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하면 나에게 무엇을 좀 가르치시거나 위험을 좀 보이시느라고 그러하시는 것인가? 하와는 그들 중에 어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와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볼일이 있으셔서 그 다이너마이트같이 위험한 것을 내가 사는 지경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을까? 응. 무엇을 하시려고 한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그것을 딱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보고 이 동산의 지배자라고 해놓고 다스리라고 해놓고 정복하라고 해놓고 이런 것을 두어두신 것을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 왜나 때문에 그러신 것을, 그런 것을 만들셨을까 하나님은 절대 대권자이시니까, 대주제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웃음> 그 위험, 그, <웃음> 왜 그걸 만드셨습니까? 왜 하필 이땅 한가운데다 이렇게, 부, 그, <웃음> 부진스럽고 거추장스럽고 걸림이 되고 위험스러운 걸 갖다 놓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해 봐도 소용이 없겠지만 아무튼 서운하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허락하고 그거를 허락을 안 했으니까요 <웃음> 언제는 이땅 위에 있는 모든 심에는 채소, 씨가 진 열매 매, 과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주시더니 이제는 그것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서 마음가운데 일말에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근거가 또 있어요. 그것이 뱀하고 이야기할 때 나타났는데 하와가 선화과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잘 생각해 봐도 아주 동정적으로 생각해 주더라도 위험한 위험스러운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서 걸려서 죽으면 죽어라 하고 냇깔려 두시지 않고 거기에 위험이 있는데 널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 가지 말아라 가면 죽는다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겼다 고 할지라도 그런 정도였습니다 만일 그것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해서 죽이는 것이었다면, 아담과 하와 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거기 가서 그것을 따먹는다면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그런 원래 그 과실을 식물로 주시지 아니하신가 달게, 짐승들에게까지 큰 위험이 있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짐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에게 이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짐승이나 식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뭐 때문에 이것을 두셨을까? 사람이 나 때문에 그렇 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권리가 있으시니까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와에게 이런 흔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말, 말 속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그 어떤, 어느 것도 정당한 해석은 아닙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장난을 잘하고 도로, 잘 돌아다니니까, 걱정스러워서 거기만 가지 마라. 거기 가서 그것을 먹는 날은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해라. <웃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음, 그러, 그, 그런 거 없애버리지 <웃음>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 없애버리지 왜 만들어 놓으시고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없애버렸으면 편할 것이 아닌가 그것을 거기 두어 주신 것을 보면 짐승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다 먹을 과실 하나를 딱 내놓으시고 날 보고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이것은 안된다고 하시는 것이니까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사랑이 없어서 시험에 빠져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심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가득했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겠는가?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생각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도 이제, 공부 한 바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같은 율법을 보고 주님이 또그 율법을 통해서 어 메시아로서 어그 바른 길을 지시했는데 주님의 선하신 의도로 그렇게 어 그가 매여 있는 부분을 아시고 그것을 벗어나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 그 주,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 그, 그 말씀을 얼마나, 너, 얼마나 넉넉한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렸어야 했는가. 그, 그, 그, 그걸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근심하고 떠나가지 않았, 않았어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넉넉한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계시에 대해서. 주님이 보,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갇혀가지고 <웃음> 그만 떠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튼 바른 어 <웃음> 이해, 그 하와가 선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뭐 다음에 더 깊이 생각해 볼 건데 그걸 그렇게 했었다면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과거에 사, 한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날마, 그 사랑을 얼마나 부풀려 가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웃음> 아,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면 이제 타성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타성이에요. 타성이 붙어가지고 그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그리워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이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른 이해. 이해라는 말이 그게 영어로도 의미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래 그 밭들 그 말씀을 밭들 존재로서 잘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개념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은혜의 방도로 쓰였으면 그걸 자기 위치에서 그것을 어떻게 누려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취해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자랑하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정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 가급적 더 바르게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순전히 물질적이고 혹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이 게시를 준 내용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게시를 살찌워 가지고 그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계시를 살찌워서 계시가 목표하는 대로 그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 사랑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계시를 만만하게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서운하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 결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게 된것 아닙니까? <웃음> 참으로 고귀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바로 아는 데에 따라서 그 사랑도 순고해지고 고룩해져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죄인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받는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미 주님께 받았으면 이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랑 그리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섬기는 거죠. 그 것이 날마다 생성되고 날마다 저 자식이 누룩같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 누룩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부풀어 올라가지고, 점점 더 사랑해줘야지. 더 깊이 알아줘야 돼. 또, 똑같은 얘기하네. 또, 똑같은 개념이네. 똑같은 상황에서, 거의상 진전이 없네. 이건, 그러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고 사랑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그 부풀어지게 하는 사랑인데, 그걸 안 하면 그게딱 거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게으른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더 알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절박하고 아주 절절한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그냥 과정이니까. 어거지로 그, 그걸 확인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그,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안에서 그, 그 사랑을 더 키워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 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름은요. 게으름의 어원을 보면 꽤으름이라는 그 표현이. 이건 꽤라는 거는 입으로 이제 어름이라는 거말하던데 일할 걸 하지 않고 말로 변명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의 어원이. 실천할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요 그, 게으른 거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육신적인 사랑도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또, 또 봐도 또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예? 더, 알아가고 싶고. 그게 이제 뭐, 유효기간이 있긴 하지만, 일반, 일반, 일반적인 사랑은 그 유효기간이 뭐한 3년 간다는데, <웃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받은 사랑,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의 신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는 평생 묵상해도 다 묵상을 못할 내용. 그 사랑. 근데 그분이 낮아지셨다, 비하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못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골골짝 빈들이 뭐 얼마든지 가고 죽음 죽음너 무서워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게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로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 말로만 이렇게 딱 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하는 행동. 사랑은 게으름하고 상관이 없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잖아요. 부지런히. 그리고 자문3십일장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대. 부지런해. 부지런해. <웃음> 또 이제 보면, 뭐, 그 성경에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사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잠언 1 3장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해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죠.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부지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이제 그렇게 주를 섬기는 사람은 부지런히 주의 일꾼도 그 서로 관심을 갖고 만나고 교통하는 것. 디모데후서 이제 일장에 보면. 오네, 오네시보로 집을 굉장히 바울이 칭찬해요. 왜 칭찬했냐면, 그,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와서 나를 만났다고.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그 먹지 말라고 했으면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더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단단히 지키면서 다른 개명들을 더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지켰어야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사랑은 게으름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열정이 없는 것은 좋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자꾸 알아보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도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왜 자기 목, 목, 제한된 거, 여기 지금. 제한된 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다 풀어놓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넉넉하게 사랑을 했어야 되는. <웃음> <웃음> 기도하겠습니다.